집에서도 아니고 어디 다른데서 할거 아요 입원을 해야 돼요. 하루 입원을 해야돼요? 그러면 낯선 장소에서 네. 여기저기저기 막 이런데 다 붙이고 아그나 어, 혼자 산다의 그나래씨가그코골이 네, 네. 네. 음. 검사한다고 어디가서 네, 그 하더니만 그게 수면 다운 검사 한거네요? 그렇죠. 네, 네. 네, 그거를 다 붙이고 잠이 와요? 전 음... 그게 또 걱정이 되요. 일상적이진 않죠 잠자는게 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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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 이상 뭐 해당된다. 그것도 뭐예요? AHI15는 뭐예요? A가 어, 에프니아 에프니아 H가 하이퍼프니아 하이퍼프니아 I가 인덱스 그래서 네. 무호흡 저흡지수 그래서 1시간에 음. 15번 이상의 무호흡증 저흡증이 나타나는 음. 즉 호흡곤란 상태가 되는 경우에 이제 양압기를 처방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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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양압기 줘도 사실 못써요. 그래서 저는 있다면서요. 그냥 공짜로 네. 줘도 못쓸 것같은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안쓰면 죽을 것 같다 음. 하는 사람들이 쓰죠. 음..그런분들이 음. 수면 다운 검사를 받으러 가시는군요. 그렇죠. 이거를 처방 받기 위해서. 네네. 근데 지금 요즘